기다리셨다우와와여러분 네. 이야기와 앞으로의 방음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와에안와요 그리고 상황이 제로 형과풀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? 그 네. 부분도 같이 네 풀어나가볼 예정이란 뜻입니다. 네. 아까도 제가 네 손발 레그부터 보여해 주세요. 손발 손발 핸드 <목소리> 핸드 레그. 볼까요 과연 과연 과연 과연. 네, 여러분들 이 기초로 기다리셨다. 네. 와! 네. 제발, 제발.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년계약은 전체적으로 제조인체 제공한 도시와 지역을 공급하는 방으로습니다좀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대표하는 정부가 우리하게 얘기해 주고요. 네, 전체적으로 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. 네, 그리고 아이템 줄때 와,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! 드디어. 와. 네. 드디어. 한 번에 와... 수 제발! 있고 한 번에 볼 수도 있고. 드디어! 와! 드디어! 드디어 진짜. 라던 전에 아